자 여러분 이제 봄이잖아요. 봄은 바로 뭡니까? 독수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독수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뭐 날씨 따뜻하고 는똑같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휴관을 한 상태예요. 저도 도서관에 책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도서관도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책을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을 가지 않고도 책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죠. 짜잔 네, 저희가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범계역 사다시 1번 출구 지하에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마트 도서관 기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카운트다운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번 주말에는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셔서 책을 빌려 집에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영상 다이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